안녕하세요 달빛입니다 모두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모임을 잘 다니진 않지만 2019년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크리에이티브 포스 연말 어워드에 다녀왔습니다 크리에이터 어워드 사회를 맡은 SBA 김익수입니다 <웃음> SBA에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민민원의 라이프스타일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하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셨던 자이언트 펭TV의 펭수 박재영 PD님 2019년 가장 핫했던 자이언트 펭TV의 펭수 PD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 주셨어요. 성에 대해서 그리고 성별에 대해서 드리자면 수는 남극에서 BTS와 로로를 보고 스타기서 헤엄쳐서 EBS로 건너 펭귄이에요. 열 살이구요. 연말을 기념해서 많은 크리에이터 분들 크포에 소속되신 유튜버분들을 많이 그려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크프에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혀 있어서 제가 그림 그릴 수 있는 틈이 많이 없었어요 대신에 제 그림을 원하셨던 유튜버 분몇 분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그리고 계신 분은 뿌펜맘 명선님이라고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공연도 많이 준비가 되어있었는데요 지금 공연하시는 분은 이진영님이라고 크포의 멤버이시기도 합니다 전자바이올린으로 이렇게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를 하셨네요 잠시 감상을 해보실까요? 클레버TV의 비타민이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공연을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크포의 멤버이기도 하고요. 비타민뿐만 아니고 정말 유명하고 인지도가 높은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상도 많은 유튜버분들이 수상을 이렇게 하게 되셨습니다. 다양한 상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부럽기도 하면서 저 또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자극도 되기도 했어요. 기념 사진 촬영이 습니다 <웃음> 크포에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서 맛있는 식사도 준비가 잘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뒷모습 먹방으로 네, 진행을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터 하는 거에 완전 올인하시는 거죠? 아니요 저 프리랜서도 일하니까 프리랜서 겸 크리에이터 같이. 프리랜서로 그럼 어떤 일하세요? 이런 그린그리는 일도 하고요, 어... 강의도 하고. 이거 저거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업으로 하면서 네. 크리에이터 하는 거고. 커피가 싸울까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 아니. 아, 아이스크림 하나만. <웃음> 아이스크림 하나만. <웃음> <웃음> 아이스크림 하나만. <웃음> 네. 초면에 이렇게 신분을 시켜주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웃음> 녹화됐다. <웃음> 아싸. <웃음> <이런 거 너무 웃음> 따윈. 따윈. 아, 이 원래 아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다른 분인데 우찻사의 레이블에 많은 사람과 가지고 우찻사가 튼져를 했죠 우찻사 출신 현병수 개그맨님이 2부 사회자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재치있고 재미있게 해주셔서 웃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어, 어제 대장내시경, 위내시경 다 비우고 왔는데 음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유, 저대장시경또 <웃음> 준비하는 지금 수능 안이것 수능 못 드려요 <웃음> <웃음> 불만같이 마시고 긍정의 마음으로 세음식다네요 아, 아, 아, 과일 다 먹고, 아,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바로 이부에도 공연이 많이 준비가 되어있었어요 이렇게 힙합 공연을 해주신 크포 멤버 천재 아시아 님이 있었고요 코가 닮은 남매의 여동생 분이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저와 콜라보를 했었던 보메아루 님도 이렇게 멋있는 공연을 준비해 오셨어요 보메아루 님뿐만 아니고 같은 크루의 멤버들도 이렇게 같이 공연을 해주셨네요 크포 멤버는 아니지만 어쿠스틱 싱어송라이터 가수 김슬기 님도 분위기 있는 공연을 해주셨습니다. 내년 2020년도에는 다들 펭수보다 대박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그리고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좀 부탁 좀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웃음> 셀카 사진 하나 찍어도 괜찮을까요? <웃음> 어,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쿠포. <웃음>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거. 네. 소감 한번 말씀해주세요. 소감이요? 부탁드릴게요. 어, 전 제가 제 어, 올해 제일 잘한 일, 2019년에 제일 잘한 일이 쿠포에 아 들어온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또 저를 아 크포에 들어오게 쿠포라는 아 것을 알려주신 우리 달빛 쌤께 진짜 <웃음> 정말 진심으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8월 하반기에 들어와서 어, 2020년도? 2020년도에는 더 많이, 많은 이많 활동을 통해서 해서 어, 콜라보도 하고 또 이것저것 많이 활동해서 더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달빛쌤 공연 진짜 멋있었어요, 아, 진짜요? 아, 진짜 멋있었어요. 진짜. 다음에는 더 멋있는 공연으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만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래 크포 장소에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이 어, 네. 다 빠듯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구경하고 다 하고 뭐 음. 인사하고 다 하고 이렇게 어? 다 마치고 나서 시간 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네. 해주시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 채널 소개 좀 해주시고. 저는 이제 생각대로 사는 여자 박세인이라는 이름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덕업일치. 덕업일치요. 네 자기가 어. 좋아하는 일로 잘 먹고 잘 사는 법 덕업일치. 이렇게 크포에 들어오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코스 라는 게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조규림 씨라고 K-인플루언서 그 대표가 있는데 저랑 잘 아는 동생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그 코코에서 유튜버 크리에이터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쪽에서 강의를 해보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때 왔을 때 처음 크리에이티브 코스를 만났을 때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 그때 분들이 자기들의 채널을 소개하시면서 다 하나하나 네트워크를 좀 넓혀가고 자신들도 좀 이런 채널을 키우는데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모여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강의를 한그 바로 다음날 크리에이티브 코스에 지원하게 되면서 실제로, 크포의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네. 오늘 이렇게 네. 크리에이티브 포스트 이렇게 어워드, 연말 어워드, 네네. 어떠세요, 소감이? 우선은, 아, 내가 크포의 멤버가 된 것을 정말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멋진 행사였고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 성장을 이뤘더라고요. 뭐 구독자가 막 몇십만 이렇게 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분들 보면서 저도 좀 되게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음에 연말 시상식 때는 내가 저 자리 위에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어요. 좋겠다. 진짜 2020년부터는 유튜브를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와! 네. 와. 나오나? 네. 아, 너무 신기하다. 저 자세히 봐도 돼요? 네네, 보시죠. 와. 네. 와, 너무 좋다. 저눈 되게 크네요. <웃음> 하나, 둘, 셋. 아, 너무 귀엽다.